우선 인테이크 파이프를 탈거합니다 각종 커넥터 및 호스는 마킹을 해 구분지어준 후 탈거하고요 슈퍼차저 구동벨트를 탈거합니다 고정너트를 탈거하고요 2인 1조로 슈퍼차저를 탈거합니다 역시나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10만키로 전후 차량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오일이 나오는 차량을 보질 못했네요 슈퍼차저는 엔진오일을 사용하는 터보차저와 달리 별도의 독립된 윤활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교환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정량의신유를 주입합니다 신품 드림 플러그와 브리드 어댑터를 준비합니다 신품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플랩의 색깔만 봐도 알수 있듯 오염이 심한 흡기 밸브의 모습입니다 슈퍼차자 순행쿨러 티밀 스로트 바디도 클리닝합니다 깨끗해졌죠? 색깔이 잘 돌아왔네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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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동을 걸어 유온을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어댑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세척된 컴프레서 플랩과 스로틀 밸브가 그 대상입니다 지운전을 다녀온 후 냉각수 레벨을 확인하면 아우디 A6 3.0 TFSI 슈퍼차저 오일 교환이 종료됩니다 고장코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